그 다음에는 이제 그 목젖을 잘라내는 수술을 하신 분 음. 그리고 또 비중격망곡증 이게 뭐예요? 코가 양쪽으로 갈라져있잖아요 네. 코 가운데를 가로막는 뼈. 음. 비중격, 네, 요, 요, 요, 요. 망곡, 휘었다. 예, 예. 그래서 코뼈가 휘었다는 표현을 아주 어려운 얘기라고 하는 건데요. 음. 아. 그냥 쉽게 네. 코뼈가 틀어지는 아. 상태다. 아. 음. 그러면 이 코뼈가 틀어지면 콧구멍이 차이가 나는 거죠. 왼쪽, 오른쪽. 네, 그래서 한쪽은 좁고 한쪽은 넓고 네. 그런 사람도 있고. 네. 그러면 은 코가 네. 동시에 숨을하시고요 네. 아, 코가 왔다 갔다 하면서 번갈아가면서 호흡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어떤 땐, 어, 이 코. 지금 저 이제 그거가 좀 막혀 있는 거고요. 네. 이건 뚫려 있어요. 근데 그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음 어. 그게 왜 그러냐면, 똑같이 다 하면은, 이. 무슨 작품이 이게 후각. 음. 후각신경이 굉장히 예민한데, 그게 너무 피로가 쌓여가지고 회복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는 그걸 쉬게 해주는 거예요. 음. 그런. 원인으로 인해 이유로 인해서 코 음. 호흡이 왔다 갔다 하는데 좁아진 기도, 좁아진 구멍이 있을 면 음. 숨이 잘안 쉬어질 거 아니에요. 음. 굉장히 답답한 거죠. 그때 이제 입으로 숨을 쉬죠. 그래서 비중격이 있는 사람들은 호흡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음, 그럼 늘 이렇게 한 쪽은 코 막힌 상태로 이렇게 좁으니까 있기가 쉽겠네요. 네, 네. 그렇구나. 꽤 많은 음. 어, 사람들이 코가 코뼈가 많이 휘어있어요. 아, 그러니까 비염이 응. 생겨서 코가 막혀도 응. 응. 한쪽 코로 숨이 쉬어지면 응. 어, 한쪽을 포기하고 한쪽 응. 코를 더 키웁니다. 아또 그래요. 네, 그래서 아. 비염 때문에 비중격이 생기기도 하고 맞아서 생기기도 하고 사고가 나서 생기기도 하고 응. 비중격이 발생하는 원인은 응. 많아요. 코가 응. 들어지는 이유들이. 아 어, 그렇구나. 그런, 어쨌든 그런 결과로 인해서 그렇구나. 호흡에 지장을 받. 그러면 음. 이제 코뼈를 바로잡는 수술을 하고 음. 몸을 음. 이제 뻥 뚫어서 음. 숨을 쉬게 하는데 음. 문제는 코를 뻥 뚫었는데도 숨 쉬는 게잘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때, 잘때얘기하는거잘때 뿐만이 아니고 낮에도. 낮에도요? 어, 그게 왜 뭐... 뚫었는데 원인을 제거했는데 아, 왜 그래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 그럼 무슨 증상이 죠그 저기를 이하비런그코 안에 있는 조직들을 다 제거했더니 네. 이게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코 호흡이 안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아, 그런 그 코골이 수술로 인해서 그런 그 병을 얻게 된그 음. 카페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그개고장에서 수술을 했는데 음. 증상은 하나도 안 낫지도 않고 음. 숨쉬기만 더 힘들어져 가지고 음. 어떻게 부를 수도 없고 음. 정말 음. 그런데 소장님, 이제 많아. 그런 분들은 일부시겠죠. 뭐 누구나 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수술에 문제가 되진 않겠죠. 수술을 음. 과하게 하는 거. 음.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음. 이 위험성이 따르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수술도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해야 음. 되는데. 음. 그래서 수술도 보면 아무 데나 간다 음. 할게 아니고 음. 경험 받고, 음. 그 다음에 손, 이 감각이거든요 음. 그런 사람들 그런 의사들이 있어요 또 그냥 음. 누구나 다 수술을 다똑잘 하는 건거 아니다 않아요? 그래도 네. 그래도 음. 의사 선생님들은 다 수술 을잘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웃음> 제가 볼 때는요 <웃음> 네. 아, 그러면 네. 그 우리가 그 무슨 수술 잘한다면은 그 수술 잘하는 병원은 1년 이후까지 이야기 차 있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아, 네. 자기 생명을 맡기고 내 몸을 맡기는데 아무나 그치. 경험 없는 사람한테 하기는 좀 두려운 거예요 근데 네. 그런데 실제로 코골이 수술하다 죽은 사람이 꽤 많다는 거 네. 점점 우울해지네요 네. 소장님 그 얘기는 못 말해야 될것 같아요 네 점점 우울해져요 그때 국회의원 코골이 네. 수술하다 죽어가지고 신문에 막나고방송이나고있었잖아요 네, 세월이 지나면 네. 다 잊혀집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래서 뭐 옛날보다 지금은 뭐 기술도 좋아지고 그렇죠. 장비도 좋아지고, 예, 네, 네, 네. 어 잘하실 거예요. 네. 아프기만 하지 뭐. 네. <웃음> 근데 어쨌든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도 여전히 코를 골아서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이분은 음. 코골이가 이 여전함과 강도와 세기도 여전함과 그것 때문에. 이제 바이오가드를 착용하기 시작하셔서 여기 보면 음. 어, 그게 효과가 별로 없어서 음. 한번더 했잖아요 아그러니까요 수술을 두번더 받았어요 네세 번을 받은 거 아, 네. 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의사선생님 말하면 그게 정보인 걸로 아야 아요 그, 그렇죠 저한테도 음. 그래요 네. 음. 그러니까 네. 하라니까 또했는데그럼요 이때 또참 네,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죠. 어쨌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는 여전했다는 거죠. 문제는 <웃음>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하여봐 수술을 했음에도 별. 네. 불구하고불하고더 불구하고. 이상 방법이 없는 줄 알고 그냥 살았답니다. 제가, 제가, 이제... 제가 참답보면 광고도 네, <웃음> 잘하고, 홍보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다 알았어야 되는데, 조용히 <웃음> 있다 보니, 모르는 네.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네, 네. 음. 이제부터 잘하시면 돼요, 소장님. 네, 기회를 드릴게요. 이제부터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자, 좋아요, 공유. <웃음> 네, 말 나온 김에 좋아요, 댓글, 공유. 네, 꼭꼭꼭 눌러주시기 네, 네. 바래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어, 우리가 지금 세 분의 사례를 네. 소개를 시켜드려 봤어요. 네. 또, 다음에 또할 거죠? 그럼요, 네. 굉장히 많고, 네. 또 살짝 예고를 해드리면, 자, 네. 충주의 교도소에 계신 분이 음. 굉장히 많은 사연을 가지고 또 저희하고 접해 보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 사연도 또 다음 이 유튜브 캐스트를 통해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음. 하겠습니다. 또 유서 이야기도 하나. 어 그러니까 유서 얘기도 있고 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결코 그 기대에 저희가 예, 부흥토록 하겠습니다. 결코 부흥한다고 <웃음> <웃음> 어떻게 해야 결코 부흥하는 거 <웃음> 네. <거지? 웃음>